기도회 시작할 때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꽤나 많이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사고 나서 강변도로인가 고속도로인가 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교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예수님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다가 갈 것인가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괜찮은 분인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비전도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한 번에 몇년 전에 제 설교를 통역하는 아들 같은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갑자기 어떤 병에 노출이 돼가지고, 먼저 천국 갔어요. 똑같은 비싼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십삼병에 걸렸는데 한 청년은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한 청년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내 설교를 통역하는 청년이니까 얼마나 내가 더 애착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더 많이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내가 그 장례식 때 가가지고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LA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한 명의 청년은 하나님께서 죽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한 명의 청년은 성령의 불로 고쳐주시고 한 명의 청년은 정말 내 설교를 통역하던 그 청년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뭐, 불로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관이 미국, 미국식으로 장례 지내는데 그 공동묘지에 내가 갔어요. 미국 공동묘지 우리나라처럼 막 둥근 원형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넓은 잔디밭에 그냥 밑으로 파가지고 관 하나 물을 정도, 묻을 정도 하고 근데 또 편편하게 만들고 바닥에다 조그만 비석 같은 거 하나 바닥에 있어요 근데 그땅 속에 묻히기 전에 관 뚜껑을 열어서 저마다 다그그 그 청년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나는 이미 다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리면서 내가 거기서 대표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필요해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문제는 하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지 않고 데려가신다면, 우리를 데려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옛날에 강대사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갈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불세례가 시작이 됐을 때.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한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오다가다 만난 게 아니라 병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병원에서, 이제, 가남으로, 그, 가남인가요? 암 환자인데,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막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1년이 다돼 갑니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열심히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또 걸어 다니면서 매일 천도합니다. 왜하나님이분 암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1년 연장 받아 가지고 언제 자기는 죽을지 모르고 언제 길바닥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해질녘에 들어오고 그러다 전도하다가 갑자기 절도해가지고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쓰러지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래또 정신이 들면 또 나가서 병원에서 나와서 또 전도하고 성민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또 만났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영의 막이 열렸을 때 주님께 여쭤보는하고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도 요새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LA 지역에서 그 병에 걸린 두 명의 청년이 있는데 남자들만이 걸릴 수 있는 병이래요 남자가 20대 중반까지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30대에 한번더 온다 30대에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평생의 남자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두 명의 청년이 그 병에 걸렸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금유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한편에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뭐 다툼이나 허용 하화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낫게 여긴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축구 감독이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선수로 뽑힌 선수들이 축구선수로 뽑힌 선수들이 오면 정말 특별하대요 다들 팀 대네 다.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는데 훈련을 불성실하게 하는 거야 불성실하게 하니까 감독의 눈밖에 나고 훈련하는데도 맨 늦게 지각하고 훈련도 잘안 하고 자기는 유명한 팀에 있었다 돈도 많이 받았다 건방지고 튀고 그러니까 선수로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팀에 있어도 선수로, 축구선수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감독은 축구선수들 한명한 명에 다 튀어. 포지션마다 다 튀어. 다 잘하려고. 같은 포지션에 두 명, 세명 있는 애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이 튀는 선수들을 어떻게 잘 길들여줘서 축구팀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전술훈련 매일 훈련하면서 훈련 훈련 또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줄로 이어지는 현악기 줄로 소리가 나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세 종류의 악기로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모였는데 그 악기들이 다 들어보면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기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나름대로 다 되니까 어떻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모니가 돼서 자기 소리가 낼 때는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원질로 연주를 해야.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9번, 9번이 합창이라는 그 곡인데 그것을 연주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가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휘자의 조율에 따라서 새로운 음들이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람의 목소리가 쫙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너무 너무 아름답게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예, 네. 다 모여서. 복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세계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게시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인주에 기른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님 그 일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다뭐였어막 지금보다 더 방글방글 방글방을방을글더 독특하게 독특하게 별별 사람 기도 날고 긴 사람들 다 모여서 왜 주님이 마신 곳입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나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한다고 영적으로 조만 하다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계시를다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다섯 시간 열 시간 깊이 기도해야 나오는 기도를 했는데 통역을 한번 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목사님 주님 나 죽을 때까지 목사님 밑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흉내도 내잖아요 방언 통역해라고. 통역해라 그러고 나한테 통역해 알았어요 해보세요 왕왕왕왕왕왕 왕, 왕, 왕, 왕. 아, 지금은 상신이 쑤셔서 내가 리얼하게 해못하게 서 목도 막 하고 외국 집회 때다 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 목이 지금 이런데 의리 없이. 들으셨죠? 더 크게. 에이, 안 그러면 시킬 거야. 방언을 통역을 해달래요. 다들 동참한다고 했는데, 시험에 한번 찾아오면,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이 포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뜯겨지더라고요다 뜯겨지니까 속에서 욕 나오지 혈기 나오지 또뭐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거예요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실까 끝까지 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자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몇 사람, 몇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인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하고 속을 터놓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틈이 생기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생기가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잘못된 표현인 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꼭 바보 같으시다는 생각이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품추서 영원히 나오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낮아지시고 팽 밑바닥 말고 육까지 내려가셔서 말 먹통에 말 먹통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온갖 멸시수을다 당하셨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높은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보같이 사셨어요. 바보같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예라 이 바보야 야이 돌대가리야 야이 멍청아 그러면 아마 입으로 물어 버릴 걸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갖 멸시천대의 말을 다 받으시면서도 사랑을 주셨어요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교회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가서 물어버리지. 예. 확인하지, 긁어버리지, 그냥 눈깔을 그냥 확쑤시면 입을 그냥 입을 그냥 면치로 그냥 입을 탁 뽑.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누가. 입을 그냥 확칩는다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실까? 가첩다내말 예.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또 여러분들 보면 다 입도 나오셨네요 또. 남편한테 비참한 말 들으면 자존심이 얼마나 써요 내가 옛날에 우리 사모님한테 비참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은 절대로 나한테 욕안해 내가 욕을 한 백번 천번 하면 한두마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사모님 나 안구네 그러니까 지금은 고장 못하잖아 지금은 제일 많이 지어서 자 우리 주님 보세요 얼마든지 높아져 주셨어요 마귀도 이것을 아니까 야. 나한테 절 한번만 해봐 세상 모든 인벌을 내가 다 줄게 어.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간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어. 능력 나타나지 죽은 자 살리지 병다다 다. 다 병든자를 다 고쳐버리지 얼마든지 자랑하실 수 있고 나사렛 예수가 살렸다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다얘기해 주님은 설며시 군중 사원 가운데로 또 빠져나가시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벌써 다 빠져나가셨어요 정말로 마음을 비우시고 바보같이 사셨어요 이런 바보라는 말이 어리석고 못나고 항상 찌질이같이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겨라고 능력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나 능력 다받았어 오야라 셔레카오 시야몬이 시라바니 과스에리발라 시라벨라 시발라스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신령한 것처럼 하라고 주님이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내게 말씀 안 주셨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말씀 주셨다고 추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는 자기에게 깨닫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은사로 오는 거지. 그러나 이 레마가 혼탁할 때는 어떻게요? 해 혼탁할 땐 당신 혼탁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시험드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레마나 어떤 사살반도 탈지라도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야 된다니까 들이대서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레마가 잘못되어서 타락간 사람이 하나둘인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보여줬는데 당신이 이러네 주님이 그거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의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투시 은사를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다강대상에서 있는데 안수집사님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안수 집사님 부인이 있고 왼쪽에는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어! 암흑의 집사 다른 여자 또 데리고 오네 그게 보이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 프르르르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막 긁고 이렇게 하고 교회 문 앞에서 치워갖고 싸우고 내가 언제 그랬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냐 목사님은 투입 연사를 받았다 네가 진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그 과정이 팍살랐어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방언은 자기 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교회의 덕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지 교회가 풍지박산나는데 교회가 막 휘몰아치는데 그래서 간첩이다. 은사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자랑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비우셨어요 권리까지 지위까지 다포기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하면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이 다 있잖아요 아내를 무슨 수로 가르쳐? 무슨 수로 변화시켜? 남편을 무슨 수로 변화시켜? 자식을 무슨 수로 변화시켜? 더욱은 나는데 오늘 우리 손주 저희 저기 찬양이가 나한테 왔어요 며느리하 같이 왔더라고 지나가는 길에 찬양아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사랑해? 아니요 이런 할아버지는 너 사랑하는데 아니야 뽀뽀하고 가 싫어요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와요 천불 그래도 어떻게 핏줄인데 그래서 내가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가지고 야돈 줄게 뽀뽀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야 천원짜리 뽀뽀하고 가요 천원짜리 뽀뽀하고 그래서 내가 세 번을 시켜서 키 잡고 뽀뽀 이마에도 뽀뽀, 입에도 뽀뽀, 볼에도 뽀뽀 그거서 뽀뽀하고 눈 이렇게 가지고 그래. 예라 이 자식아 니네 예비 닮아서 돈만 밝겠냐이 자식아 네가 헤라비도 오라 그래 니가 헤라비도 오존, 오존. 애들도요 좋게 말하면 돈을 주니까 하더라니까 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근본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패션이야 패션이야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맞죠 또 패러다임이냐 패러다임이 해가지고 나를 놀린 사람이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패션쇼냐 패션쇼 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비웠어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제약을 가지고 사셨어요. 잠을 자야 했고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우리와 똑같은 생체 리듬을 가지고 계셨어요. 생체 리듬 통증 때리면 아프고 몸에서 상처나고 병도 생기고 아프고 시험도 당하고 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항상 낮추셨어요 갓난한 사람에게 수준을 맞춰주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무섭게 실체하시고 그다없이 겸손하셔요 주님 만나면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요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흉내는 내야 돼요 사모님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관사님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전사님 만나면 내 마음이 다 편안해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누명을 씌우셔서 누명을 써서 주님이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개시만의 동산에서 이거 시험 이기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어떤 시험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막못 견디잖아요 말 때문에 못 견디고 성질 때문에 못 견디고 억울하고 분하고 망했다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 못 알아주,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험담하고 욕한 이것 때문에 해설은 안될 행동을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못 견디잖아요 은혜 받으면 항상 오는 게 있어요 지리밭이야 지리밭 시험이라고 하는 지리밭이 우리에게 항상 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얘기 했어요 왜 그럼 참고 견뎌야 되는가 12절에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셨는데 우리 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새 우리 손녀딸 사랑이가 자꾸 구원의 문제가 좀 나한테 들먹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못 가면 어떡해? 아,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아니야 너도 천국 가야 돼. 너도 천국 갈수 있어. 지금 열심히 기도하잖아. 너 예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주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성령의 불세를 믿어야안 믿어요? 믿어요. 주님 사랑하지? 그럼 너 천국 가. 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알았지? 서로 같이 마. 일곱 살짜리 어린애로 안 보여요. 얼마나 미국 갔다 와서 얼마나 컸는지 내가 깨닫는 게 많아요. 얘들을 보면 손주들 을 보면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인데 얘들을 보면서 아이고 얘들 잘 키워야 되겠다. 신앙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얘들을 신앙으로 어렸을 때는 잘해도 나중에 사춘기 때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을 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궁유이나 자비에 대한 거,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할 때는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그사람이 그릇이 적다 소가지가 밴딩이 소가지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잘 삐진다 있는 그대로를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같이 합시다 변화받을 날이 오겠지 예, 변화될 날이 와요 자식들도 지금 자식의 속속이고 여러분 병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욕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운동가들이 운동권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당원 심은 가는 유다 이런 사람들도 다 운동권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운동권을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운동권도 사람인데 좌익도 사람이고 빨갱이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갈라서고갈라서고갈라서는 저로 참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역시 성격이 급하니까 이 사람도 말이 장난 아니에요 말의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야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의 아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동차지하려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그들의 부모에있었다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오른쪽에 서 왼쪽에 서그 자리 지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뭐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다 예민했어요 저마다 생각이 다 있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휴 한숨이막 나와요 주님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합지졸이 안 돼야 되는데. 전에 어떻게요? 미국 집회 한번 갈 때마다 또 새로운 팀을 또 데려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또또 또, 어, 연약한 부분이 또 드러날 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재밌고 즐겁게 어떻게 봤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사모님하고 요셉 전사하고 크리스 존사는 이미 이미 이제 무로익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외국에서 사여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사여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랬어요 억지로 바꿔보라고막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리와 문제가 있지만 가서 해 너희들이 다투고 서로 오, 오른쪽 왼쪽이 안 되려고 막막 그 의견이 분분하고 이리와 이리와 그거 내려놓고 일단은 가서 기신조차 동력해 보금 전해 이리와 둘시작 줘서 기도 막해 주신 주여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목사님 저 사람 영이 잘못됐는데 저 사람 영이 잘못됐는데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대투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한 이것 때문에 너구원취소 너 구원 취소 너 믿음 깨졌어 너생명 취소는 지워버렸어 그런다면 누가 구원 받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예수 못 믿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나가서 죄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에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교만하면 나중된 자도 겸손하면 먼저 자리바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 불받았다 은사받았다 주님 따라다닌다 주님이 보인다 영한 일이다 뭐다 해도 것떡것떡하고겸만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니까 굴러떨어져요 한방이라는 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까지 겸손하고 그까지나자리고 아니 주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려주셨습니다 막 머리가 막뽀개질러 그러네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목도 가고 머리도 골치 아파고 그런데도 주님이 할수 있는 주님. 말씀을 자꾸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맞게 내,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라켜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남성교 여성교육, 안나외 중부기도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 당신하고 친해 나 당신하고 친해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을 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처분은 무익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 스트레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데 저것들은 살려고 하네 자리 찾하려고 하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 변할 때가 있다 알듯 모르듯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번 해보고 안되면 내버려 둬 기도하다 줄다기도하다몇번 흔들어 깨워 야 한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다오 내 마음이 슬퍼 죽게 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시지만 또 졸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힘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내서 막 돕잖아요 내가 돼야 돼요 어떤 변화의 시간대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깨닫고 눈물이면서 주님 제가 몰라서요몰라서 하는데 이제 주님은 안 계셔 영,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만 기도할 때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할 때만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주님이 현장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는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급한 성격도 있고, 예민한 성격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내뜻대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성질 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알아서 좀 부서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두렵고 떨림이. 구원과, 연료,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니 주님 함부로 행동하거나 조심조심 지리밭 걷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교제할 때 위로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더 여러 가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니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